도쿠 버라이어티 코다쿠 확장판 입각할 준비 되셨나요? <웃음> <웃음> <웃음> 오빠 어,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왜 그래요? 제가! 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인저키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어우 나도 민망하네 아, 대본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그신 진동으로 보이니? 네 오빠도 보여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웃음> 오늘 주제가 바로 영화 속 괴물이잖아요 그러면 오빠는 네? 영화 속 괴물 하면 은 뭐가 떠오르세요? 영화 속 괴물 많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척키도 있고 음. 저는 어렸을 때 에일리언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아이 에일리언 오 맞아 오 정확히 알고 있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괴물 영화 괴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괴물을 인생 괴물로 정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직 고다쿠에서만 볼수 있는 영화 속 역대급 괴물 탑 A! 와하! 함께 보실까요? 일명 눈깔 괴물로 잘 알려진 펠르메는 전쟁과 판타지의 적절한 조화로 호평받고 있는 영화 파네 미러에 등장하는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페일맨의 등장과 관련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광고를 본 많은 학부모들이 파네미로를 해리포터 같은 아동용 판타지 영화로 오해 자녀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은 것인데요. 하지만 페일맨의 등장과 함께 기대는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네미로는 성인용 판타지 영화입니다. 런던의 늑대인간은 코미디 전문감독이 만든 공포영화입니다. 80년대 호러영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늑대와 관련된 꿈의 묘사는 대단히 무섭지만 중간중간 등장하는 개그코드 때문에 웃다가 우는 공포영화죠. 고립된 땅속 정체물을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전세계 영화 수입 5,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흥행작인데요 영화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괴물을 꼽고 있습니다 시각은 태화됐지만 예민한 청각을 이용해 먹잇감을 찾아 냅니다 괴물의 리얼함에 너무 몰입된 나머지 영화를 보고 돌아간 많은 관객들이 흐러올러가 나오는 악몽을 꿨다네요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서 최악인 괴물 크로울러가 6위입니다. 공포영화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는 헬레이저의 핀헤드가 5위를 차지했네요. 이 영화 무섭고 잔인하기로 유명하죠. 유명한 공포소설가 클라이브 바커가 자신이 쓴 원작을 직접 감독한 작품으로 이후 다른 감독들에 의해 후속 시리즈가 8편까지 나왔는데요. 악마의 퍼즐을 풀면 수도사라 불리는 초월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쾌락을 선산한다는 구조입니다. 특히 핀헤드는 영화 속 수도사들 중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데요. 명실상부 헬레이저의 얼굴마담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주얼과 설정으로 영화 속 주인공은 물론 관객까지 울리는 괴물들이 있는가 하면 이 프로 부족한 설정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괴물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고다쿠선정 초황당 유니크 괴물 한번 살펴볼까요? 고다쿠선정 초황당 유니크 몬스터 블랙십의 양인간 반지의 제왕의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스탭들이 참여한 만큼 돌연변이 양들의 비주얼이 꽤 그럴듯하죠 연약하고 천함의 상징으로 대두되었던 양을 피해 곰줄인 괴물로 표현한 설정이 유니크해서 뽑아봤습니다 전투용 문어상어를 개발하지만 컨트롤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어나는 대참사를 다뤘습니다 상체는 상어, 하체는 문어로, 바다는 물론이고, 민물과 계곡, 심지어는 육지까지 촉수다리로 기어올라와 사람들을 마구 해칩니다. 아지 CG 수준이 안습이에요. 꼭 상어와 문어를 합쳐야만 했냐? 더 대단한 건 총격신에서 화약 한번안 쓰고 모두 CG 처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 때문에 도련변이로 변한 민달팽이 괴물도 있습니다 이 도련변이들은 몸집도 커진데다가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떼지어 하수구를 돌아다니다가 수도나 변기를 통해 침입! 사람들을 잡아먹는데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다간 큰일 나요 큰일 구다코 선정 초황닭 유니크 몬스터 드러는 반나 토마토 괴물 와, 원조 병맛 영화로 손꼽힌데요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랬는데 그래도 나름 고전 컬트 영화로.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도 제작됐는데요. 속편에는 배우 조지 클러니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아 조지 형님, 젊네요. 이야, 이게, 이게 진짜 영화가 있었네요. 정말... 아니 황당하긴 하지만 우리 집변에서볼수 있는 것들이 괴물이 된다는 거에 좀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약간 괴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은 예? 카메라가 오우. 괴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찍히면은 저희가 카메라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괴물 되고 뭐 약간 어 그런 식으로. 그래도 찍어보죠. 자 찰칵 와 이렇게 <웃음> 말도 안 된다 진짜 예. 자 아이, 정신 차려야죠.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영화 속 역대급 괴물 사일부터 알아볼게요. 경찰에게 총을 맞고 쫓기던 연쇄살인범이 인형의 빙의에서 살인을 이어간다는 구조인데요. 1편에서는 인형이 살인말하는 것을 등장인물들이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이 특히나 대단합니다. 게다가 척희는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의 몸을 빼으려 들죠. 그러나 2편 이후부터는 등장인물 모두가 척희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다가 척희 역시 다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형 살인마가 그저 자신의 유흥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흐지부지한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영화 조스는 무려 44주간 베스트셀러였던 소설을 영화로 한 것입니다. 당시 떠오르는 신이였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하면서 2억 달러 흥행은 불가능하다던 선입견을 깨고 전세계 4억 7천만 달러의 흥행을 세워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낳았다고 합니다. 영화 최후반부에 퀸트 선장이 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은 정말 유명하죠. 시긴 상어가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작진들은 좀 황당하게도 영화 촬영용으로 로봇 상어 말고 진짜 상어를 쓰자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진을 너무 힘들게 굴리는 바람에 감독을 미워한 일부 스탭이 상어에게 잡혀먹었으면 좋겠다고 농담삼아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스펠버그 감독은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누구보다도 무서워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기존 호러 영화의 클리셰를 대놓고 꼬집습니다 언뜻 보면 기존 공포 영화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존 공포영화의 공식을 그대로 따른 주인공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또 크리퍼의 특성 역시 인상적인데요. 사람의 심장을 먹어 영생을 유지하고 훼손된 신체는 희생자의 같은 부위를 섭취함으로써 얼마든지 보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SF 호러 걸작 중 하나인 에일리언 관객과 평가 모두에게 평가가 높은 명작이죠. 특히 영화 속 괴물, 에일리언은 무시무시한 생김새는 기본! 벽을 타고 천장 위를 기어다닐 수 있는데요. 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됩니다. 여담으로 크로스오버된 프레데터와의 싸움에서 페로몬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지 프레데터의 투명화가 전혀 통하지 않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 역대급 괴물 탑잇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어,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많았는데, 한강 괴물이 없는 게 어. 아, 그렇게 아쉽네요. 어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땐 사실 되게 무서웠던 게 강시였거든요. 아, 이거 콩콩 뛰는. 강시 알아요? 알긴 알아요. 부적 딱 붙이면 가만히 싹 있고. 그리고 강시가 나타나면 숨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왜요? 그래서 숨을... 숨 쉬면 알아봐요. 네, 예, 맞아요. 아... 그래 가지고 그 되게 무서웠는데 워 아...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정말 무서운 괴물들이 많았다는 거.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하고 강렬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질겁 하세요. 기사마와 모다